자 이거 뭐할 거야? 용법. 얘가 쓰이는 용법. 이게어 영어 문장 속에 이 부절. 영어 문장 속에서 용법 어떻게 쓰이느냐. 이사문에대죠이 부절이 몇 가지 있다고요? 어 조건절. 조건절이면 조건부사절이죠. 이렇게 ad 부사 조건부사절로 쓰인다고요. 그렇지? 조건부사절.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얘기해 봐. 조건부사절 때 말이야. 조건 부사절이 두 개거든요. 양보 부사절도 있거든요.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양보 부사절이데 조건부사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얘들아, 몸이 조건부사절 속에서는 시제가 미래 시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현재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미래 시제를 뭐가 대신한다? 만약에 미래의 의미가 나왔을 때 미래 시제를 써주는 게 아니라 미래 시제를 뭐가? 현재 시제가 대신 써준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자, 작게 썼는데, 어, 작게 썼는데, 요 말이 결국 뭐를 뜻하는 거냐면 얘들아, 요 말이 못다는 게 소위 말하는 시제의 대용이야. 현재의 미래 대용이야. 현재 시제의 미래 대용. 다시 한 번. 현재가 뭐를 대응한다? 미래 대신에 쓴다. 이런 거. 또 하나, 뭐가? 현재 완료 시제가뭐 대신에 쓴다? 미래 완료 대신에 쓴다. 미래 완료의 대응이야. 미래 완료도 못 써요. 미래도 못쓰는데 어떻게 미래 완료를 쓰겠니? 어? 정리나 요거? 자,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 대체 이게 핵심 포인트야. 좋고. 아, 문장 100개씩이나 보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틀리는데. 자 예를 들어 예문 하나씩 아주 단촐하게 내일 비가 오면 우리는 외출하지 않을 거야. 내일 비가 오면 우리 외출하지 않을 거야. 내일 비가 오면 이자 우리는 그냥 감각적으로 한번 들어볼게. 요 It rain 내일 비가 오면 우리는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 We will not. 다 풀어쓴다. We will not. 그 다음 뭐야? Go out.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뭐 이거 줄여서 줄여서 온트 상관없고요트에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 뭐가 발생했어좀 아까 미래시계 현재 시계로 바꿔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못씁니다 못쓰고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거 틀렸으니까 어 레인 시로 바꿔야 맞는거다 웨인지로 바꿔야 맞는거다 맞지 내말이자 이제 다시 보자 어 양봉사잖아요 양보부사절입니다양보부사절양보부사절은 해석, 해 어떻게 할까? 여기 이제 해석을 쭉적어야 되는데, 양보부사절부터 한번 해석 들어가 볼까요? 어, 어. 비록 주어가 동사했지만, 비록 뭐뭐이지만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비록 뭐뭐이지만. 자, 궁극적인 목적은 해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 문법 공부하는 목적은 뭐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완성도를 해석으로, 해석으로 완성도를 봅시다. 자, 조건부사절은 조금 아까 했어요. 만인 뭐뭐이라면. 만일 뭐뭐 이라면 물론 이 시제가 과거이면 아니면 뭐 미래완료이면 다르게 해석되겠지만 기본적인 해석은 만일 뭐뭐 이라면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문까지 끝냈고요 양보부사죠 비슷한 예문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훨씬 더 근데 이야기가 편할 거야 똑같은 이 f 절을 그대로 써볼게 되나? if i 웰, w 어 잡아 w 레 l l rain tomorrow 여기도 t o m 하나 집어넣을까? 투마오 집어넣어. 얘가 예문에다가 첨가시켜라. 그러면 훨씬 더어 주옥 같은 예문이 될수 있어. 훨씬 더. 훨씬 더. 자 투마오 집어넣을게요. 내일 네. 네. 비가 위에 온다면 있었어요. 어 내일인데 왜이렇게니 투개 넣가아 이게 진짜. 그왜뭐 알아? 투개. 왜 투개 투개 넣어? 내가 지금 투마로를 하고 하면서 투개 넣었어요. <웃음> 네. 진짜로? 네. 음. 자, 내일 비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 우리는, 우리는, 아 여기 봐봐. 내일 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봐야 돼. 우리는, 어, 숨좀갈 거야. 봐, 여기다 줘봐. 우리 외출할 거야. 양보야. 해석해봐. 비록 내일 비가, 올지라도, 올지라도, 그치? 양보죠. 이 조건은 이건 조건이었죠. 똑같은 예문인데도 이건 조건이었죠. 얘는 뭐가 돼요? 문맥상 양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외출할 거야. 이거 많이 틀리니? 질문. 많이 틀리니? 아까는 이거 틀렸어. 아까는 여기 틀렸어. 많이 틀리니? 맞아요. 아니 조건부 사절이 아니잖아. 수 아까 단서를 달았잖아. 이 부가 조건부 사절 기에서 뭐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고 얘기했지, 그렇지? 시제 변화는 조건부 사절 때 말이야. 양보일 때는 아니야. 그러니 그대로 쓸수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다 이거 곧잘 안 고쳐도 돼. 똑같은 똑같은 건데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건 양보를 쓰였단 말이야. 의미가 그렇잖아. 우리 외출할 거야. 근데 비 오면 많이 조건이 비 오면 외출할 거야 아니고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그렇지? 이렇게 문제는 대치고 사건하고 똑같네, 바나나 사건하고 똑같이 네 건들이 어, 어, 시작하면 어, 자 어, 어, 건전한 상식에 기반해서다. 우리는 그냥 어, 보통 되게 비 오면 안 나가고 어, 비가 안 오면 그죠? 비가 안 오면 나가고 뭐 이런 걸전제로 해서 어, 예문이 나온 거야. 자 마지막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자 위에 거다둘다 공통적인 모였이 부사절 있지. 부사절이었죠? 그러면 명사절일 때 어떻게 되냐니 명사절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프가 명사 될때딱 하나의 역할하는 거. 원래 명사 역할하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 있었는데 안돼 안돼 뭐만 돼 목적어만 돼. 그래서 해석도 나와 이제 해석 주어 보어 안 되니까 목적어만 돼.인지 아니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인지, 딱 붙잖아요. 뭐인지 아닌지를 딱 붙잖아. 자, 얘문또 돌아볼게요. 이 부절을 찍을빼 봅니다, 이제. 봐봐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난 모르겠어. <웃음> 똑같은 예문을 했었어. I don't k 난 모르겠네. 난 모르겠어. 뭐를? 이프 i 웰. w e 가, b 이게 레 a 뭐라고? 투 o m o 또 투게더 쓰면 안 돼. O, R, R, O, W. 어, 됐다. 정신 똑바로 차렸어. 자, 얘들아, 질문 들어갑니다. 이부절이 무슨 절이라고요? 목적절이에요. 무슨 절이에요? 목적절이에요. 그럼 명사절이죠? 주어고, 여기가 동사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이 되니까, 목적, 목적으로 쓴다는 자체가 명사절인 거죠? 자, 이 푸절이 명사절 수일 때는, 음. 요거 밖에 없다 그죠 목적으로? 음.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자, 하나 더 질문. 음. 위에 나올 수 있니? 없 이게 포인트야, 얘들아. 관전 포인트가 뭐냐? 위를 쓸수 있는지 없는지야. 그럼 여기 왜못 썼어? 조건부사절이니까 못 썼어. 대체 여기는 왜 쓸어? 양부사절이니까 보쓸수 있었어. 여기는 뭐야?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니까 쓸수 있어. 뭐만 한데 그러면 다시 한번 조건부사절에서만 한데. 시간부사절, 조건부사절은 미래 조동사 위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는 천지개벽이 와도, 아, 어? 알겠서 세상이 뒤집혀도 진리하거는 절대 바뀔 수 없다.